아너그 표정 진짜 그만해 잼마씨 왜 신나셨어요? 언니 생일성 보면 생일하게 너 근데 진짜 진짜 지쳐보인다 이게 그거지 중간고사의 대학생 사, 삶 죽고 싶다 뭐라고요? 죽고 싶다 실성 저 실성 저 실성 아니에요 어떡해 야왜 그래 <웃음> 아, 근데 나 이건 당첨될 일조 육천억 나 바로 나, 나 바로 홀로웨이 아니 아니 근데 그리고 알아? 알아 저거 당첨될 확률이 어. 번개 두번 맞고도 살아날 확률보다 적다 그런 있어. 사람 많아. <웃음> 어떡할까? 일단 밥 먹고 계시거 그래, 어, 근데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나보고 좀 사랑을 했어. 나도, 그때가. 나도 <웃음> 어딨어? 언니가 사고 싶다 했던 게 이거야? 다 r a 인데 I got home so I'm just gonna quickly put away all the stuff that I bought with this navel. It's so dark. Okay so the reason why I came here and they went to the other um, station or they used the bus and I used the subway is because um, their dorm is closer to the other station or the bus stop and they had to stop at the market to get some cake and other stuff that we didn't get at Newbury Street or Cambridge. So I came here to pick up my all of my stuff for tomorrow because I'm going to sleep over at Claire's or their house or their dorm because we're going to prepare birthday breakfast for Claire tomorrow. 진짜는 미국 생일에서 이 종이가 제일 쓸데없는 거 같아. <웃음> 아, 인정. 근데 제일 예쁘잖아. 맞아. I c o t from someone who thinks you're the best. Happy birthday! Oh, I'm good! I love you! I love y o Who thinks you're the best? 언니는 왜 o n 는 y 야 언니 언니 e 일 r s 57분 i 음세개 e s 아 e 구개 t 구개 e e four, four. Jitkukje. j i t k u k j is l a i i i s a 지구 정말? 응. 음. 지긋 이 지긋 기억 우상 치 지긋 지긋 영계 그거 지긋 맞아 시윤이가 <웃음> 맞아 시온세다 지긋 받이 지굿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h 언니 빨안해친구 빨리 <목소리> <목소리> <웃음>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웃음> Good night. Good morning, guys. I woke up at 9:30. Took a shower, and we're gonna prepare breakfast for a class. 나 진짜 어떡하지? 아.. 요 답인데? 준비 끝! 이걸 가운데놓 넣자 그러자. 옮겨 옮겨 옮겨. 옮겨. <웃음> 저 이쪽 아 하나 이렇게. 아. 완전 여기 딱 되게. 이거랑 같이 사진 좀 찍어줘 놀람쩍까지 어머해피버리데이지어몇살니마 종강까지 50일 남은거 알아? <웃음> 뭐지 정면 정면하는? 아나 힘들어 뭐라고 정마야 다시 말해봐 너, 너의 부모님과 내 부모님이 <웃음> 보시는 이 채널에다가 겠어요뭘 해야겠다고? 휴학. 휴학이 휴학 뭐야? 야 정학보단 낫지 않냐? 페일보단 뭐? <웃음> 휴학이 낫지 휴학아 뭐할거야? 공부? 아토올베이스테이 <웃음> 공부나 하세요 아토올 <웃음> 커피 클리어 아니, 그거는쉬운데 여기가 헷갈린다니까 그래그래서못하 그럴 것 같아. 그럴 아아리럴 그럴 그런 짓을 하고 있것 같아. 아그 짜증 나. 아 I don't I don't Ariel, Gemma, and I were upset because we thought for oral communication in healthcare we had to memorize all like what 200 vocabularies. We stayed up till like 4:30 in the morning or 5 in the morning to memorize all the terms that we need to memor. We thought we needed to memorize for the test or midterm today, but then we got to the class and then um, the professor was like, "Oh no, you didn't have to memorize that." I'm like, uh, excuse me. I literally stayed up but then you're telling me now that I didn't need to <laughs> memorize like, anyway so the test was easy finished the oral uh, communication and healthcare exam and we're here to have dinner Uriel's having salad and chicken and then grilled cheese. <laughs> 대박. 어머, 그 형씨 예쁘세요. <뭔들> 오 진짜 약간 회춘한 느낌이야 소소봐 봐봐 와 머릿결 봐 머릿결 아이만 <뭔들> <뭔들> <뭔들> 다야 사이클 들어가 응. 이 5번? 아 네. <speaks> <웃음> <웃음> 제발. 제발. <웃음> 기도해. Alright, it seems like this thing, is, this thing has been happening all day. It comes on, it comes on. So we're going to have to do the best we can and use the black light. Alright, l so listen, cool. So we're going to have to get one here. 아, a sulfur 아, is up to e and each oxygen is 16. So i v got to take four oxygens, a sulfur, and two hydrogens. 42 grams, yes? 27. Okay, now listen, look up here. Alright? l 저는 랩을 와이코트 입고 왜 이렇게 더러워? 와이코트 <목소리> 아닌 <Y> 랩코트지? 와이코트잖아! <웃음> 흰색 랩코트지. <웃음> <웃음> 왜 저래? <웃음> 진짜? <웃음> 언니 스쿠버 다이버 같아. 미연 같죠? 아니 스쿠버 <웃음> 다이버 같아. 마나나 <웃음> 마나나. <웃음> <웃음> Hi guys, so I look happier because I just took, a, took the best, best ever two hour nap in my entire life. I feel so energetic with two hours sleep. Anyway, so I'm just gonna work on my presentation, group presentation on migraines tomorrow. I'll make a powerpoint and all, all that while I eat my snacks. You. We literally ordered an hour ago McDonald's, do it better It's so cold, It's so cold. She's holding a coffee A hot coffee It's <laughs> so Yeah 태연하자마자 이름 뭐였는지 알아? 뭐? 아니.. 전오이 <웃음> 웃기냐고.. <웃음> 우리 친할아버지 무시하냐? 아니 얘가 말하는게 없어서 웃는거야 끝까지 말해봐 두 글자가 끝이야? 오키? 오피? 오키는 오피? 뭐야? 오키도키 오... <웃음> <오피>. 전.. 아 <웃음> <오>, 진짜 뜨거 <웃음> 억..임 <웃음> 진짜면 웃고 싶지 않거든. 근데 얘 때문에 웃겨. 야나 이거 좀껴도 되냐? 안돼. <웃음> 안돼. 나도 충전하고 있다고. 아 하나만 포기해. 이씨. <웃음> 이씨. 저쪽도 있어. 저쪽 거 니가. 아, 싫어. 아, 싫어. 재근동이도 이걸 아나? 나 유튜브를 어, 하는 거? 아. <웃음> <웃음> 언니 좀 이따 보자. Thank me. Thank me. 아 그리고 얘 조상님 이름 중에 전팽년이 있대. <웃음> 아 구락까지 마.. 진짠데? <웃음> 구락까지 말래.. 무시에 대줘 조사? <웃음> 어? 콩나물 콩나물 <웃음> 진짜 미쳤나? <웃음> 지 <어쩌고지>? 왜? <웃음> 저거 왜 찍는 거야? <웃음> 너, 너만.. 너 전시연 시리즈 만들라고 <웃음> 전팽년 시리즈 <웃음> 내생얼을 그렇게 모든 곳에 공개하지 말라고 투베. o b 나 진짜 목이 크 e 스야어 동지 동지 동지 동지 너 진짜 너 진짜 돌았냐? 어떡해... 니 빵이... <웃음> 예스. 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기말고사의 <웃음> <웃음> 실제... 기말고사의 실제... <웃음> 아무도 없어. 지금 5시 17분. <웃음> 집에 가서 잡시다. 오늘 너가 뭐 할지 설명해 주시죠. 아, 저는 잼마 스시를 사줄 겁니다. 왜냐면. 왜냐면 제가 공약을 했거든요. 무슨 공약 무슨 공약을 했냐면. 이 페이퍼 A 나오면 나한테 밥 사준다고 했죠? 제 네, 엑스포스토리 라이딩 에세이 원을 A 맞았어요 한번 골라볼까? <웃음> 야 빨리 퀄퀄퀄처럼 해줘 여기 북적북적하니까 여기도 스시, 저기 <웃음> 온곳에 스시가 퀄퀄퀄 엑스트라 소이사 저이소 저이저희는 우리 층에 있는 스터디룸에서 멋있지. 진짜 뷰가 오죠? 여기가 스터디룸. 밤에, 밤에 보면 더 예뻐. 전 치킨 랩. 참 많은 스시와 라면. 아, 진짜 괴미하네 언더.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시만시만시 주제가요 시험 주제가 하나 둘셋넷 시험 보러 갑시다 시험 보러 갑시다 화이팅 시험 다 봤어요 예 아직 점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점마를 기다리겠습니다 왜 그러는거야 안 보자 앞에 보여? 앞에 보이냐고? <웃음> 끝났다. 끝났다. 네. 네. 여분 제가 잘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전 방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랑 같이 방을 쓰는 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빨리 하고 끝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고대하고 고대해 왔던 생물학 시험을 쳤어요.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성적이 좋게 나와서 너무 만족하고 내일 수학 퀴즈 보면 은 저는 중간고사 기간이 끝납니다. 드디어.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뭐 2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각이 2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잠을 청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여러분 드디어 시험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전이 것만 끝나면 시험이 끝나요. 가면 1교시 갈게요. 그래? 야 그러면 너그 쿠에션 툴 있잖아 마지막 건뭐 나왔어? 나 쿠에션 툴로 나서 십 나왔어? 어. 확실해? 확실해? 난 아니야. 아 아니, 왜냐? 넌뭐 나왔는데? 5 4가 나왔는데. 오십사? 내가 54? 어떻게 했냐면. 근데 그거 더블 드래브 드브야. 더블 드래브 드브 했지. 시험이 끝났고응히안무 좋아. 도맛있아 너무 분 너무 좋아. 어우, 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이 좋아. 너무 어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아 제가 보스턴의 위안부 소녀 상세역기 프로젝트인 위호위라는 클럽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위안부를 알리기 위해 많은 이벤트도 하는데 그걸 알리기 위해서 또 포스터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혹시 시간 되신다면 인스타그램에 위호 보스턴이라고 치시고 팔로우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전 11월? 가볼게요. 네, 아, 수고 있어. 그래. 나 진짜 나비 진짜 수고했어. 하나하나 크롭 <웃음> 찍고 감사합니다. 있는 거야? 네. Morning, guys. <laughs> <laughs> <laughs> okay, guys. So it is Friday afternoon, and I'm I'm done with everything, and I can't. I'm so excited. I'm so happy right now. Like I finished all my midterm exams, and I I wrote my essays and. did all the presentation and everything that I had to do this week and I got good grades for every single thing that I did so I'm really really happy so um, I'm just gonna take a shower and get ready again because my friend from Syracuse is coming to Boston to visit me and so we're gonna have some fun and like have good time after all this chaotic exam week yeah so thank you for watching and suffering with me through my midterm exam week and stay tuned for another vlog bye guys so i just got out of the shower and i realized that i didn't men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i wanted to mention so on my instagram i posted a instagram story about if i have 1500 subscribers i will do another q a video so and now I have 1,500 and about like 8 <laughs> subscribers, so thank you so much. Thank you guys so much for that. So whatever you want to know about me or anything about studying in America or just anything, just ask me. And I'm even thinking about doing Q&A video with my friends Gemma, Yariel, and Claire. So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for them, please comment down below as well. Yeah, so that's it. I wanted to say that real quick. So thank you again guys for watching and stay tuned for another vlog.